왜 그들은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은 미국에 유학을 보낼까요 그들의 정치적 소신은 가짜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정치적 철학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반증으로 보이지 않으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팔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판자들의 낙작의 두께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정치적 철학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 문재인 정부 때 중국과 합의해준 산불정책 사도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밀 안보 협력을 군사 동맹으로 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던 것인데 최근 이 문재인의 산불정책에 관한 뜻밖의 양심 선언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산불정책 이재명이 계승하기로 했던 그 산불정책 그것은 추악하다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한 그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충격적 증언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 에서는 다시 한번 문재인 운동권 주사파들의 실체를 다룰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네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이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 국민의 의사를 투표 로 물어서 세운 정부 그리고 이 정부가 지켜내야 할 주권 이네 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국가인데 문재인은 이 중에서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스로를 지킬 군사적 주권 안보라는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5년 내내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 태도를 보였던 것인데 도대체 왜 문재인은 이렇게 노골적인 친중국도 아닌 굴종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일까요 한국의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한류 문화 컨텐츠에 중국 내 유통을 막고 한국 기업체를 괴롭히고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금지시킨 것 때문이겠습니까 이 중국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 경제적 보복을 풀기 위해서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산불정책을 약속해 준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의 군사주권 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재인과 운동권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굽히는 그 정도는 비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균형이 너무나 심대하게 중국적으로 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관찰해온 국내외 정치외교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 입니다. 첫째. 단지 사드보복을 면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산불정책을 합의해 주었다고 보기에는 이 산불정책이 한미동맹관계를 심대하게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북정권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고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한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지 사드보복을 해제하기 위해서 삼불정책이라는 수상한 짓을 벌였다 고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었 습니다. 사드배치 더이상 안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md에 가입 안한다 한밀안보협력 안한다 라는 삼불정책은 미국측 입장 특히 당시 트럼프 대통령 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동맹 을파기하고 중국에 붙겠다는 선언 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분노한 트럼프가 당시 주한민국 을 철수할 생각까지 했던 이면에 문재인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겠습니까 단지 중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산불정책을 중국과 합의해 준 것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컸다는 그 의구심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과 3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은 상황 이 비유에서 빈대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요 초가3가은 한미간의 동맹관계라는 말씀인데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와 한미동맹관계를 맞바꾸는 것이 아무리 정신없는 문재인이라할지라도 이것이 선택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기할 법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문재인이 중국에 이처럼 굴종적이기까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중국에게 뭔가 단단히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계 소식통들을 사이에서 문정부가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국민 몰래 국익과 안보에 반하는 이면 합의를 중국에 해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보도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문재인이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에 관한 폭로가 그것인데. 국내 정보라인의 핵심 인사로부터의 양심선언이 터진 것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태도는 좀 많이 수상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은 국제외교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첫째 문재인의 국빈 방문 기간 중총 10개의 식사 중에서 8개를 혼밥했습니다. 중국 측이 만찬이나 오찬을 준비해 주지 않아서 혼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고일까요 아니면 고의일까요 중국 측의 의도적인 홀대였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누구나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기자가 중국측 경원들에 둘러싸여 무차별 집단구타를 당해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위수행원 한명을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 일행을 폭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외교 역사상 이런 일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빈 방문을 한 대통령이 초대 국가로부터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혼밥을 한 것이 결코 우연일 수 없었던 것처럼 공식 수행기자를 폭행해서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것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의 간부를 쓰러뜨린 것 역시 동일선상에서 중국 측의 어떤 계산된 고의적 행동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평가가 많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 윤석일 대통령이 이런 똑같은 홀대를 받았다면 똑같은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혹여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의 수행원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사실상 대통령 자신과 불과 20여 미터 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데 그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장에라도 일정을 중단하고 비행기 를 돌려서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 겠다고 고집하는 제스처라도 보여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한동안 중국과 깔끄러 관계를 감안하고라도 중국의 무례하고 부당한 행동을 전세계에 알리는 단원 행동을 하는 것이 멀리 본다면 중국에게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충격요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담아 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문재인 은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는 커녕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면서 중국몽 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칭송했습니다. 문재인은 왜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도 속된 말로 찍소리 한번 못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뒷덜미라도 잡혔길래 저렇게 행동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혼자뿐이었겠습니까? 최근에 문재인의 이같은 미스테리한 대중국 저자세에 얽힌 비밀을 풀 단초가 될 충격적인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모종의 미력을 맺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스카이 데일리에 양심 선언 제보한 A 씨는 국내 3대 정보기관 중한 곳에서 첩부 수집 활동을 벌였던 핵심 요원이라는 보도인데 A 씨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초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된 날로부터 2 0일이 지난 2017년 1월 4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하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둘째, 왕위 외교부장이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당시 중국 왕위가 야당의 의원들을 만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셋째, 송영길은 왕위와 만나서 별도로 단독 회동을 했고 여기에서 문제의 사대에 관한 미략이 이루어졌다는 폭로인 것입니다. 넷째, 송영길과 왕위 간 미략의 내용은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송영길은 중국측이 민주당이 정권 을 획득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 을 했고 중국측이 이것을 수용했으며 대선에 중국의 도움으로 정권교체 가 되었을 경우 민주당 정권이 중국의 사드제안을 포함한 산불정책 요구 를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실제 송영길 왕위관의 미략은 같은 해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중국이 요구한 산불정책을 추진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당시 미략의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략의 내용에 따르면 사드 제안을 포함한 산불정책을 수용할테니 중국 측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도와달라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하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었음은 앞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산불정책 은 5년 내내 지켜졌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송영길 왕위 간에 있었던 미략 다시 말하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과 중국 간의 주고받기 가 미략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이 민주당의 문재인이 정권을 잡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시 촛불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중국인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상 여론을 저지우지할 만한 활동을 했던 데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도 이미 몇 차례 방송으로 다뤘던 바 있습니다. 여론조작은 드루킹과 문재인의 하수인 김경수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이 단지 여론뿐이겠습니까? 아직 증거는 드러난 게 없지만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수많은 언론과 민노총 등이 하나가 되어서 민주당 정권을 만들기까지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들어와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따의 그림을 만들어낸 좌파운동권 정부의 도덕적 회의의 정도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돌이켜보면 왜 여자 문제가 터졌다 하면 민주당운동권 출신의 정치 인들인가 이들의 도덕적 회의의 정도를 가늠해 볼수 있는 척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조국 사태와 같은 크고 작은 민주당운동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위는 유독 그들에게서만 주로 터지는가? 자신과 가족의 이익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도덕도 양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또한 운동권 출신의 전체적인 성향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은 미국에 유학을 보낼까요? 그들의 정치적 소신은 가짜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정치적 철학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반증으로 보이지 않으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팔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판자들의 낯작의 두께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정치적 철학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군의 주둔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어서 그렇지. 만약 미군이 없다면 물러난다면 능히 중국에게 나라를 팔고 석국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도 남을 자들이 그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탄스러운 인간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중국에게 이런 수많은 신세를 진 문재인이라면. 중국의 밑보였다가 만약에 중국이 입이라도 뻥끗하는 날에는 민주당 운동권 전체가 무너져 내릴 판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의 굴정적 태도는 이제 충분히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